f 네. 1은 플러스 네. f 인버스 1은 2래요. 네. 네. 아, 근데 네. 여기 집합 x에 들어갈 수 있는 네. x의 원소가 네. 더 둘이 더해서 2가 되려는 거는 네. 1밖에 없거든요. 1. 네. 1하고 1. 아, 그래서 네. f 1은 1이 돼요. 아, 네네네네. 그리고 네. x가 1때 네. 때는